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어, 이번에 요한킴벌리 어, 기능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, 그 이벤트 라이브 쪽에다가 넣었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지영상 저장을 하나 더 추가해 놓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이벤트 작업으로 가서 어, 여기에 보면 유한킴벌리 라인신호라고 입력을 해 놨고요 저희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정지영상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해 놨고요 다음에 사운드 재생 사운드 방송 그러니까 원격에 그엑시스 그 스피커로 사운드 방송 할수 있도록 지금 설정 해 놨고요 이벤트 라이브 이제 그 유한킴벌리에서 원하는 기능이죠 이걸 기본 어놨습니다 자, 이거를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세요. 자, 자. 자 여기 보면 어,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이제 딱 되고요. 또 저기 그 똑같은 카메라,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. 다, 자,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예.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그, 그, 그 포장 상태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지 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찍을 수 있도록 아,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. 네.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화면 분할도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. 아,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넣어놨습니다. 뭐 전체 화면도 넣어놨고요. 에, 분할하면 1 6분할 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, 한번, 계속 한번 매겨 보세요. 자, 자, 자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의 영상이 1번 쪽으로 갑니 어, 다른 근데 좀다 분할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이 분할을 선택을 하시게되면요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되면좀 지워 보실래요 예. 자.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한번 매겨 보실래요? 자. 진행해 보세요. 하게 되면 자, 보세요. 제일 첫 번째 게 중간에 좀 크게 뜨게 해 놨습니다. 그다음 그다음 또 매기게 되면 자, 물컵으로 좀 한번 해줘 보세요. 다른 영상. 물컵으로 한번 해 보세요. 물컵으로 지나가 보세요. 자. 자, 물컵 나온 영상이 가장 일로 왔죠. 그러니까, 가장 최근의 영상이 여기에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끔, 이 각종 그 분할 화면도 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그 외에 만약에 기타 추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면, 어,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. 아, 이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잘... 접목해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